바로 돼, 이제, <웃음> 카노라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해도 돼요. 내 면강, 구사, 소위, 설, 왈, 응?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뛰어버리는데, 뛰지 않고 계속 해도 됩니다. 계속 해도 되지 않겠어요? 범어의 수능음은, 인도말 범어의 수능음이라는 그 말은 하원의 일체사 국경 견고냐 하는 중화 중국말로는 일체사가 국경 견고함이라고 말함이니 왈일체사라고 하는 것은 일체사라고 말한 것은 개총섭어 신심세계요 대개 몸과 마음과 모든 세계를 총섭한 거라말 일체사가 뭐냐 자기의 몸과 또한 마음과 모든 세계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과 세계를 전부 다 일체사라고 말한다 말이죠. 비독재오 고조지심이며 고조한 마음을 독재할 뿐만 아니다 말이죠. 그 말은 고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하나를 지금 말할 때 외로운 가락, 외로운 고고형령, 마음자리는 고고형령이라고 가지요. 적정요요, 본자의 뭐뭐 정나나, 어, 어? 외외낙낙, 정나나, 어? 독보권권 수바나 그런 말이 있죠? 외외낙낙, 정나나. 그런 도리가 바로 고조요. 외외낙낙, 정나나. 복복하는 건 초반화 마음을 표현할 때 고고형령이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그 자리가 고고 청령이지 마음에는 마음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이때문에 기불협 만법으로 유려라. 그래서 불협 만법으로 유려자 시 삼마인고 만법과 더불어 짜갈 수 없지요. 방거사가 이렇게 불었죠. 석두한테도 불었고, 석두신님한테. 나중에 마조신님한테도 불었죠. 방거사의 예? 부림이죠 이것은 방거사의 부름. 예낙낙, 예외낙락. 예낙낙은 그 자리가 높고 축 아주 낙낙장성같이축 쳐져서 아주 절벽같이 그 자리는 아주 외롭다는 뜻이죠. 하나만 독립한 거지요. 그래서 정란하니. 마음자리그 자리가 정란나한 자리죠. 여러, 어, 무력이나 오염이나 경계 에, 거기에 속박이 없이. 그러니 독보권권 수바나 권권에 독보하는데 누가 나를 짜가리야? 부처님이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 마음짜리, 어, 진심을 깨달은 그 경지를 그렇게 묘사했죠. 자기야 산 중에 봉작이란들, 만약에 산 중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장 황엽 가사나 어찌 황엽을 가지고 49년 이런 경을 설법을 하는 그런 황엽을 가지고 산중에 산 밑에 내려 왔겠느냐. 배가 같이 어 종작이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그 지음자가 이 세상에 많이 있었다면 구태여 뭐 고구정령으로 여러 가지 이 49년 설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선유 같은데 보면은 마음 닦을 때 마음 자체가 고구형령이라고 하지요. 조고 형령이 바로 고조라. 그대로가 고조요. 예 조고 신청 풍자고요. 모체골광 인불고라. 그것도 영가 증도가도 이런 말이 나오죠. 조고 신청 풍자고. 그와 비슷한 말들을 지금 내가 지금 적어 본 거요. 조고 신청, 조고 신청 풍자고. 또보체 골강 인불골라 인불권가 보체 골강 영불권가 조고신청처럼. 그게 바로 고조라. 아, 아까 말한 고조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 하나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만 마음 하나만 가르쳐가지고 뭐 어, 그냥 일체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관어 세계, 객관어 세계, 몸과 마음 모든 세계를 전부 다 총괄해서 일체사라고 한 거지 고조한 마음을 가락이 그 고고하고 외로운 하나 고독적인 그러한 가락의 마음만을 단독으로 제거하는 마음공부 하는 사람이 마음 하나만 다루는 그런 마음 하나만을 가리켜서 일체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현상계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해서 지금 말하면 일체사라고 했다 그 말이죠. 방거사는 이제 이렇게 물었죠. 만법과 더불어 짝이 반려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석두신님은 그 물을 때 입을 틀어 막아버렸죠 손바닥으로 그래서 방거사가 그것을 깨쳤어요. 열애선 또리를 깨쳤다고 하죠. 그려 가지고 개송을 읊었죠. 오도송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 지방 동치 하야 시방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개개 학무 위안의 선효에 다오지 선효제 천머리에 단나치 무이법을 배우나니 자시 선불자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를 선택하는 장소며 심공 급제기라 마음이 공하여 장원 급제 마음이 공해서 깨달음을 성불하는 것을 급제귀라고 했죠. 급제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마조신임을 만나가지고 또 반거사가 마조신임한테 또 물었죠. 만법과 더불어 자기되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니까 마조신임은 법 쓰는 게 달라요. 석두신임처럼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에요. 일구 흡진 서강수를 말했죠 네가 한 입으로 저 서강에 물을 다 마셔 마시면 너에게 말해 주겠다. 그래서 일구 흡진 서강수라고 하는 그것은 마조 시님한테서 나온 화두법문이죠. 그래서 반거사 깨쳤죠. 아니 반거사 깨친 아까 개송한 그자 마조 시님한테서 깨친 개송이구만요. 아까 외웠던 것은 그 전에 석두 시님한테 외운 개송한 그거 아니지. 일용사 위별이라 유호 좌우 제로다. 저처, 공덕님이요, 두둑 물장겨라. 주자를 수이 호와, 어, 구산이 절점, 애로다. 그런 것. 신통, 백묘형이, 운수, 급반시라. 예? 그렇게 이제 개성을 지었죠. 나는 바꿔서 말했지만은, 아까 외웠던 개송, 그거 다쓰려면 복잡하니까. 연간는자 조고 신청, 그 가락이 옛가락이고, 정신은 맑아서 품격이 스스로 고상하고, 얼굴은 빼짝 말라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말을 쳤자. 그러나 골격은 빼, 마음의 그 정신 의지는 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더라. 돌아보지를 않더라. 저 뭐, 어, 거지 중이 산중에서 뭐 좌선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참견하지 않아요. 본동만동 하더라 말이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소홀히 대하는 거죠. 인불고는 궁한 석자가 스님들이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칭하나, 빈도라고 가지요. 스님들이나 도닦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빈도라고, 빈도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이 몸이 가난한 것이지 누더기 입고 발이 때 하나 들고 살림살이가 그것뿐이고 몸이 가난한 것이지 돈은 가난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했죠. 그와 같은 게다 고조라요. 그다음에 이제 일체사 구경견고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구경이라고 구경견고라고 말한 것은 특별히 본래 부동한 것을 취한 거다. 본래 부동한 부동신체 바로 자성본정 순응음 삼매가 바로 자성본정이니까 본래 도를 이루기 전부터 본래가 마음은 부동하다. 맹자는 그 도를 닦아가지고 40이 되어서 부동했다고 했죠. 맹자가 40된 다음에서 겨우 부동한 거예요. 안은 40이라 부동심이라고. 그래도 괜찮지. 맹자는 그래도 4 0에 부동심이 되었으니까 뭐 우리보다 낫지. 우리는 40, 50, 60이 되어도 뭐 부동심이 아니고 늘요동심이니까 맹자가 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벌써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심을 한다. 그건 다 꺼서 후천적으로 부동심이지. 그러나 여기는 선천적인 부동심이라 본래 부동이요. 구래 부동 명의부리라.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법성계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 고요한 자리 그 본래 부동을 특별히 취한 것이요 온전히 수치의 공을 믿는 것은 아니다 닦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부동산매를 징득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믿을 수 있자? 차심차정이 이 마음과 이 정이 부동심 본래 진심자리 부동과 이 정은 자성본정 순응음 정이 구자재 자제 신용하여 자재한 신통 묘용을 갖추어서 권서 세계하고 존민 신심하여 세계를 권서하고 몸과 마음을 존민하여 세계를 권서랑 하여 세계를 권서해요. 말을 권 자, 펼서 자, 세계를 말아서 둘둘 말기도 하고 세계를 그냥 수축하기도 하고 또 세계를 펼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두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그대로 있을 때는 존이고 진심 구존이고 몸과 마음이 다 오원이 개공 오원이 다 공해서 몸과 마음이 공할 때는 민절 무기가 되어서 그때는 텅텅 빌 때가 끊어질 민자죠. 없을 민짜존민한다말이죠 민자? 그래서 무 불가자 것만은 불가함이 없건만은 하나도 안 좋은 게 없어. 전부 다도 아닌 것이 없고 그대로 가다 천진면목 아닌 게 없어요. 항하 취죽이 그러니까 항하 취죽은 푸른 대나무나 누른 국화꽃이 다 진여 반야를 그대로 토한다고 법안 중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게 되어서 모두를 다 불가함이 없다말이에 구원서 세계란 말은 경어시님이 금정사, 금정산 범어사에 가시가지고 치지은 게 있죠. 바로 이거나 같은 말이죠. 구원서 세계,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경어선사. 이 글이 어딨죠? 관흥신님은 이 글이 좋으신가 강의할 때 가끔 하시대요. 관흥신님 씨님, 경허신님을퍽 좋아하신 분이라, 당신 계시는 화장, 화장함에 보니까 경허신님 그, 어, 불씨, 어, 불씨, 물의 조병목, 어? 그 출연글씨 <웃음> 써붙였죠? 물건이 아니라 해도 벌써 어, 육손꾸락, 팔손꾸락 군더더기다 그 말이죠. 풀시 모래, 도병문이 허다 명상 부하이와 허다한 명상을 다시 해서 뭐 하겠느냐. 뭐 식수, 행상, 법수 챙기고 여러 가지 언어문자, 분별, 그 대본들 뭐 하느냐 말이죠. 간관첩장, 연날이 하니 그 첩첩산중에 그 겨우살이 그 문화, 어? 문외 같은 연기와 노을 속을 가만히 구부다 보니 무수 고손이 도상지라 머리 없는 원생이들이 거꾸로 막 나뭇가지에 올라가더라는 것. 그것은 별것도 아니더만 뭐그 관광신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당신 계시던 그 지금 말하면 주련 글이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관광신님이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건데 권관을 탄토한 계기, 하늘과 땅을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 그 손이 금정산 범어사, 금정의 주척류라 밖에 노는 것을 짓더라. 금정산에서. 탄토 권권이 멋있죠? 탄토 권관이나권사 세계나 같은 말아니요 이렇게 숨을 할때 하늘과 땅세 개를 다 뱉어내고 할때뭐 천지 세 개를 다 들어 마시고 들어 키고 그게 바로 탄토지요. 탄토나 권사나 같은 말이요. 이 소, 손을 주는 거나 피는 거나 손을 줄때세 개를 다 주는 거고 손을 펼때세 개를 펴는 거고 그래서 출시 입식에 상전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 등록에. 금강경 오가에도 나와요 출식 입식의 상견경이라 깨친 사람한테는 이건 뭐별 것도 아니지 출식을 하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어쉬는데 항상 경을 굴려요 상견경이라 전경이라고 가지고 경을 굴린다 경을 잘 모르고 경에 파묻혀 버리면 경 속에 굴림을 받고 경을 잘 알고 경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걸림없이 잘 소화시키는 사람에게는 전경이라요. 경을 굴린다. 그래서 전경이라는 말을 쓰지요. 달도 굴린다 해서 만공스님은 당신 계시는데 전 이름을 전월사. 달을 보고 달에 따라가 버리면 안 되죠. 내가 달을 볼때 달을 굴려야 돼요. 전월사도나 전경이라는 그그 말과 비슷하게 전월사라고 했죠. 전월사도 좋죠. 망월사도 있는데. <웃음> 저기 가면 달을 바라보는 것보다 달을 굴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달을 마음대로 내눈 속에 내 마음 속에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전경하듯이. 전경이나 전월이나 같은 거죠. 반공신님도참 멋있는 멋쟁이 선지식이죠. 예? 그런데 선지식마다 다 달라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말하겠는데. 그때 경허신님 밑에 모두 선지식이 많이 나오시는데 반공신님은 절을 뜯어가지고 자꾸 고치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반공신님 계신 데는 절을 새로 짓고 새로 고치고 해요. 해월신님 계신 데는 개관하기 좋아해요. 바설을 논 만들고 막 그냥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래서 저 서남사에 가면 은어 많이 개관을 했잖아요. 그 대중들 불러가지고 개관을 한그 경기가 돈 주고 논을 산 것만 못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대중들이 스님 그것 우리가 인부를 통원해서 저거 개관해봤자 어 돈을 주고 돈을 산 것만 못입니다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소 돈이 하나 안 생겼는가 말 돈이 몇 마디가 생겼으니까 그돈 값이 더 많고 적은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 수월 스님은늘 분목을 해서 나무를 쳐다가 불 때도록 어느 절에 계시든지 수월 스님이 계시는 저는 겨울 걱정 안 나요 나무를 많이 갖다 해놓고 늘 천수 외우시면서 부목을 하셨거든. 화남시님은 또, 화남시님의 특기는 또 경을 보시거든. 여가만 있으면 참선 외에도 경을 보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식이 모두 다 자기 취미와 자기 소질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 그 중에 어떤 게 낫겠어요? 차라리 경 보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보기에는 <웃음> <웃음> 내가 경학자라서 아니라 경을 보면은 바로 부처님 본문을 늘 부처님을 대면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 그 조도가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나무찜 지고 다니는 것이나 무슨 땅 파가지고 개간한 것이나 집을 뜯어 고치는 것도 다 좋기야 좋지만은 그중에 화남짐처럼경 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래 전월사라고 절전 절 이름이. 멋들어지잖아요. 세계를 다권설하고 말았다 피었다 하고 몸과 마음을 보존하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해서 불가함이 옳지 못한 불가한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그러나 중생들이 서 능하지 못한 것은 중생들이 그러한 순응함 본정의 그런 신묘한 신통묘용을 발휘하지 못한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러느냐. 무시래의 근본 무명을 덮은 바가 덮은 바로 인하여 비로소 없는 무시겁내로 근본 무명에 덮여 가지고 덮힌 바가 되어서 덮힌 바를 인하여 경계가 망령되어 허망하게 나타남을 이룬 것이니. 경계가 본래 없는 거지만은 현상계가 본래 없지만은 현상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마치 비유권된 사람의 꿈을 지으며 꿈을 꿀때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을 있는 것 나타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꿈속에 허망한 경계는 없지만 은 꿈속에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중생의 허망한 경계가 나타난 것이 마치 사람이 꿈꿀 때 꿈속의 허망한 경계가 나타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하나의 큰 꿈이요. 이 준책이라는 이 거사도, 지금 말하면, 명나라 총친인데, 이분도 상당히 한 소식 했잖아요. 이 글쓴 거 보면. 꿈도 오직 마음의 허영이거나, 꿈도 생사 대몽 모두 삼계가 하나의 큰 대문인데 그것이 전부 다 마음에서 허영으로 나타난 거입 헛된 그림자, 거울의 허영처럼 허영이거늘 그것을 중생들은 오인하여 진으로 여기고 그걸 착각을 해서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참으로 진실이냐. 그래서 진실로 여기니까 삼계가 유심이요 반법이 유식이라 해서 유식관을 닦으라고 유식론을 발씀하게 어, 되었죠. 행기 탐착하여 잘못 그릇들 행자요. 잘못 그릇되게 탐착을 일으켜서 탐진치 삼독다유를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유전을 취하여 생사의 유전 유뇌가 유전입니다. 유뇌함을 유전함을 취해서 겁력 진사하고 겁은 진사를 지내고 미진수와 같은 많은 겁또 항압. 고래수와 같이 많은 그 겁을, 수, 어긋만 겁을 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밝힐 줄 모르고 미한 생사윤회를 찾고 되풀이한단 말이죠. 혼뇨 미자, 혼뇨 하나니. 미자랑은 더욱 찬방지축으로 더욱 오만방자 해서 혼뇨란 말이야. 등암경에 보면 혼요요상으로 이 신성이란 말이 나오죠. 어둡고 흔들리는 요란하는 그거가 자기 마음으로 착각하죠.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요. 우리 중생들은 이걸 못 벗어나죠. 혼요요상으로 이 신성이라. 마음을 어떤 것을 우리 중생들은 지금 마음자리는 어떤 걸로 마음이라고 여기냐면 혼요요상으로 혼침 흠큼하고또 자꾸 흔들리는 혼요요상이 바로 혼침 도거지요. 혼침 도거하는 그것가지고 자기 마음 성품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자 혼유가 바로 그런 뜻이죠. 믿자는 더욱 믿자요. 더욱 방자해서 혼유를 하나요. 길팡갈팡 뭐, 물인지 불인지, 물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막도에 들락날락, 사막도가 뭐, 자기 집인가 말이야. 뭐, 저, 저, 저, 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했다면, 안양교도소가 어디에 있어? 안양교도소에 들락날락하고, 서울구치소에 들락날락. 그래 잘못한 거지.